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큰 세상, 이큰 타로입니다. 네, 오늘은요, 개띠 여러분들, 5월달 운서를 갔다가 한번 봐볼까 해요. 음, 그냥 타로는 타로일 뿐,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어, 재미로만 보라, 라는 거예요. 음. 이 개띠들이요, 음, 5월달은요, 어, 좋은 일보다는 그다지 좋지는 않아. 어, 왜그러면 인어 술에 사는 망신이거든. 음. 근데 격에 따라서 이 망신이 좋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음. 저기, 만 특히 이제, 그, 개띠에, 어, 저기, 만 5월은 남자분한테 좀 좋지. 어, 남자분한테 좋다. 어, 뭐 해줬냐라고 한다면은, 여자와 뜨밤을 보낼 수 있는 운이다. 어, 여자들은요, 어, 어, 뜨밤을 당할 수 있는 운이다. 그게 뭐냐? 라고 하냐면요. 어, 뜨밤을 보냈긴 보냈어. 어, 뜨밤을 보냈긴 보냈는데, 음, 이 사람하고 잘될것 같았는데, 어, 먹고 날른다던가, 어. <웃음> 먹고는, 어 아, 죄송합니다. 어저 아, 정정할게. 진짜 죄송하다. 진짜 죄송하다. 진짜 죄송해요. 어, 그냥 하룻밤 자고 날른다? 어, 그런, 그런 것일 수도 있어. 왜 그런데요? 라고 하면요. 은 망신은요, 내 몸에 중요한 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의미도 있거든. 음, 그러기 때문에 남자는 상대방 거를 갖다가 보게 되고, 여자는 내, 내 몸을 갖다가 남자한테 보이게 될 수도 있는 운이다라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어, 만약에, 어, 저기, 막, 그, 여, 성분들 쓰러뜨리고 싶은 남자 있다면, 이때 쓰러뜨리면 좋아. <웃음> <웃음> 어, 그냥, 어, 저기, 뭐, 한번 넘어가주는 척 하면서, 어, 그러면 좋아. 근데, 근데 그, 근데, 그, 저기, 뭐, 바른다면서요? 안남아난다면서요 라고 한다면은, 음, 안 머물지. 어. 근데, 올해는 몰라요. 그거를 갖다가 장담할 수는 없어. 왜 그런데요? 라면 묘술 합이잖아. 어, 개띠가 올해 연인이 들어오거든. 어, 연인이 들어오니까 이 5월달에 못 이기는 척하고 옷걸음 한번 풀면 내 사람이 될 확률도 높다라는 거지. 아, 어쩔 수가 없이 원진으로 묶여버리니까. 음. 근데, 솔직히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일 때 한해서에요. 어, 나쁜 사람인데 옷걸음 풀면 안 되지. 근데 올해 개띠분들이 인연이 다 들어와. 만약에 남성분들, 어, 내가 마음먹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요. 5월달에는요, 뜨밤을 가질 수 있어. 그러니까 기대해봐. 어, 다야 그렇겠습니까? 그냥 재미로 들으라 그랬어. 음. 왜냐면 개면연이니까, 그쪽에서 어쩌면 어떠한 제스처가 들어와. 아. 개띠는요, 남녀를 막년하고요, 누군가의 유혹을 받게 돼요. 어, 유혹을 받게 돼. 유혹을 받게 돼가지고, 5월달에, 어, 일이 성사가 될 수도 있겠다. 무슨 일? 어, 밤에, 어, 밤에 피는, 밤에 장미가 필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어. 왜냐하면은, 이게 소, 뭐, 축, 년이다 어, 소년이다. 뭐, 이랬으면은, 어, 결, 될수 있으면은 조심하라, 막 그랬을 텐데, 어, 저기, 막 이게 묘년이거든? 어, 개묘니까, 연인운이라고, 연인운이고, 어떤 유혹운이라고. 그러니까 나쁘지 않지. 응, 어디 봅시다. 어디 보아, 보아요. 응, 어디 봅시다. 뭐 그렇다고 너무 설레지 마. <웃음> 설레지 말아요. 그럼안 <그러면> 돼? <웃음> 받을 돈은 받기 힘들 수 있어. 음, 받을 돈은, 음,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만? 근데 저기, 뭐, 그거 이제, 아니면 과소비, 금전이, 어, 금전이 지출이 된다거나, 망신이기 때문에요, 금전 쓸 일이 있다. 만약에 누구한테 뺏기고 싶지 않으면 여러분이 써버려요. 어떻게 써버리냐면, 그 뭐, 사고 싶었던 거 있으면 사고, 어,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고, 아니면, 요럴 때, 어, 산부인과 진료 같은 거 받으면 좋지. 음, 어, 그럼 망신살 해소되나요? 어, 망신살 해소돼요이 개띠분들은 산부인까지는 언제 받냐라면요, 양력으로 5월하고 시, 어, 12, 11월에 받아라. 어, 그렇게 되면은요, 어, 좀 좋아. 운이 조금 상세가 돼. 무슨 망신살로 망신은 돈 금전이 나가는 것도 되거든. 응. 금전의 지출을 조금 막을 수 있다. 그리고 망신 어, 기, 기억해도 남자도 마찬가지고 양력하고 5월하고 양력 10, 어, 11월에는요. 여러분이 사고 싶은 걸 사세요. 어차피 그거 안 사고 다음에 돈 벌면 사야지 못 사. 어 누구, 누군가가 홀라당 집어갈 수도 있어. 어 아끼다가 뭐해? 어똥되는게 바로 어 그거 겁살 망신살이다라는 거야. 음, 저기, 마, 연인 있으면은요, 그때 연인이 될 수도 있어. 음, 근데, 누구한테 더 좋나요? 라고 한다면은요, 어, 개띠들은요, 남자한테 더 좋아요. 5월달이. 음, 남자한테 더 좋다. 그걸 알고 있어라. 라는 거지. 음, 여자는 왜요? 라고 한다면, 속았다. 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남자는 내가 속였다. 라는 데, 그서될 수도 있고. <웃음> 근데, 선생님, 속이 낸가 나쁜 거 아닌가요? 라고 면 내가 지금 나쁘게 얘기했어요? 아니잖아. 어. 저기, 막, 묘술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남녀의 합이 들어온다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거야. 내가 꼬셨냐? 아니야. 상대가 나를 꼬신다라는 거지. 상대가 남을 꼬셔서, 남자도 넘어가주는 척 하는 거고, 여자도 넘어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묘술합이 들었기 때문에, 인연은 인연이다라는 거지. 음. 언제까지요? 라고 하면은, 뭐. 짧으면 석 달, 길면 그래도 올해는 안 가요. 근데 만약에 올해 들어온 인연이 그 양력으로 8월, 어, 양력으로 8월, 그 다음에 양력으로 12월, 아, 양력으로 8월, 9월, 양력으로 12월에 헤어지지 않는다면은요 내년에 어쩌면 어 조금 더 좋은 어, 쪽으로 발전할 수 있어. 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진술충이 되면은요, 경사가 일어나기도 해. 무슨 경사냐면, 토지가 늘어난다라는 뜻도 되고, 토지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가족을 늘리는 수도 있거든? 어, 그렇게 되니까, 어, 개띠 여러분들은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 사람하고 잘 되고 싶어요라고 한다면은, 어, 실질적으로는, 음, 저기, 뭐, 올해, 어, 8월, 어, 9월은 그래도 드래. 어, 9월은 드하고 어, 8월하고 가장 중요한 게 8월, 그다음에 12월, 그다음이 어, 9월이에요. 고석달 어, 그 안에 뭐 헤어지거나 이런 일 없으면은요 내년에 어, 좀 경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 음, 그러니까 잘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 뜨밤을 보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내년에 결혼할 수도 있는 수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금전적인 거는요. 어 5월달에는 못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못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뭐 한다고 산부인과 진려나 여러분들이 어 그러라라는 거야. 자뭐다못 어, 받나요? 그러면은 뭐 아예 다못 받는다라고 보기는 살짝 일러, 어 살짝 이르고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음. 좀 두고 봐야겠어 손해는 보기는 봐요 음. 이게 손해를 보는 게 뭘로 보는지 모르겠네 음, 왜냐면 손해보는 를걸 알려면 나도 실력이 거기까지는 아니야 뭐 저기만 뭐, 내가 실력이 좋으면 이러고 있겠냐 어디다가 <웃음> 빌딩 하나 졌지 어, 빌딩 하나 져가지고 어, 고객분들이 다 방귀께나 끼는 사람들이 왔겠지 뒤에다 금, 금장 금 병풍 쫙 치고 어, 그 정도 실력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믿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여기는 저기 막 좀 조심해야 될 사람들은 그거야. 금전 문제는 잘안 풀리고요. 돈을 갖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는 수예요. 그러니까 좀 조심하라. 어. 그리고 만약에 이미 잃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하고 요 관계는 이미 끝난 거다 라고 봐. 어. 저기 만그 사람하고의 관계는 이미 끝났다. 줄, 줄 사람인가 라는 거지. 속은 쓰려도 뭐 어떡하겠어요. 다못 받나요? 라고 하면은, 뭐,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 근데, 받으면은 한 30% 정도 받겠지. 돌려받겠지. 근데, 그것도 못 받을 확률이 높지. 음, 근데 받, 격이 좋으면 30%까지는 돌려받아요. 뭐,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음, 올해 어떤 제안이 들어와가지고, 여기 비즈니스 열었다면은, 뭐, 가족이 같이 했어요? 아니면 주변 동업했어요? 동업, 도, 동업도 아니고 근데 혼자 한것 같지는 않고 누군가가 도와준 사람이 있는 건가 음, 그럴 수도 있겠고 아니면 혼자 했는데 뭐 직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냥 이 원맨밴드 같은 거 말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잘 음, 뭐 되냐고 라 한다면 은 그래도 현상 유지는 해요 현상 유지는 하고 음, 내가, 만약에 비즈니스 하면 종업원들이 그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들어오지는 않아. 잘, 그, 저, 별로 문제가 없는데요라고 하는데도 자꾸 뭐지, 내가 귀찮은, 내가 손가고 내가 귀찮은 일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야. 내가 사람을 이렇게 썼는데도 귀찮은 일이, 저게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날카로워질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음. 그 사람들이 똑똑하면 주인하고 앉아있지. 어, 종업원을 하겠습니까? 그 뭐지, 그 손재도 탈 수도 있겠다. 어, 그, 그러면은 미리미리 그거는, 어, 만약에 그 사람하고 안볼 사람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잘라버리겠지. 어, 근데 그게 올해, 하에 계속 그럴 수 있어요. 어, 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은, 묘술 합이 들어오니까 합은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은요, 합이 들어왔다 나갈 때 금전적인 손실이 있거든. 어, 그러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손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뭐 개띠분들은 재주가 좋기 때문에, 음, 뭐, 좀 스트레스 받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굴러는 가겠다. 어. 그렇지만 금전 관리는 좀 조심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업장에 물건을 들여놓는다라고 한다면은, 바가지수를 쓸 수도 있으니까, 그 점에 있어서 좀 몸이 힘들고, 고단하다 하더라도, 좀 꼼꼼히 살펴보고, 될수 있으면 손 없는 날 드리도록 하고, 그러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만사부력 튼튼이다. 돈이요. 아, 그거 얼마나 한다고. 아이, 괜찮아, 괜찮아. 하다 보면 그거 쌓여봤 꽤 많다. 그 얼마나 한다고 했던 게 굉장히 많아져가지고요. 어, 나중에는 따져보니까 그것도 꽤 된다라는 거지. 그게 망신이다라는 거예요. 어, 저기 막 이슬비에 옷이 젖는 줄도 사람들 잘 모르잖아. 근데 나중에 집에 들어가 보면 어떻게 몸에 한기가 들죠? 어, 옷이 다 젖었죠? 어, 다, 그렇,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잠깐 한두 번에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되는 일이다라는 거지. 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전 솔직히요, 저 의지할 때도 없고요. 나, 내, 다, 내가 다 해야 되고요. 주변에 나 도와주는 인간 하나도 없고, 내돈 뺏어 먹으려고 하는 사람 천지예요. 어, 라고 할수 있어요. 그건 맞아. 개띠가 팔자가 센건 맞아요. 어, 남녀 여수를 만나나고, 그, 개띠들이 성품이 우직하고 좋은 사람이 많아. 아닌데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 개띠라도 뭐 사슬 원진이 되거나, 사명을 맞거나, 정계 칠사를 맞거나, 어, 아니면은, 비겁이 가득 카드거나 어 그러면은 개띠도 만만치 않지 어 진짜 그때는 그 뭐지 맹견이 되는 거지 그렇지만 그렇게 맹견이 뭐 만화봤자 얼마나 만드라고 뭐그 무슨 피플 무슨 그거 있다뭐 테리안 뭐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만 내가 말하는 거는 일방적인 우리 어, 저기 막 진돗개를 말하는 거예요 어, 피플 테리안 아니야 <웃음> 그렇다라는 거지. 음. 그래서 외롭고 쓸쓸하다.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어, 저기 손재수에다가 어, 구설에다가 언제까지 그래야 돼요?라고 하면 아직 좀 남았다. 어, 개띠들 개띠들이 자꾸 꼬여요. 왜 꼬여요?라고 하면 사주에 뭐 육회살 있으면 그렇지. 육회 육회살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어, 뭐 저기 뭐야 그 저기 뭐, 저기, 뭐, 형사를 깔거나, 아 미안해, 뭐 먹거나, 지금 머릿속으로 계산하느라고. 어, 육회를 깔거나, 원진을 깔거나, 어, 뭐, 이러면은 힘들지. 아니면은 합이 너무 많아도 힘들어요. 묘수라, 묘수라. 사주에 묘가 많아도 힘들어. 이모수 화가 돼도.